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진행하시면 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자리고요 따라서 순전히 저의 제한적인 경험인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자기에게 맞는 무언가가 있을 뿐이니까요 자 먼저 크게 두 가지 정도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딥러닝 혹은 그보다 넓은 범위인 머신러닝이라는 이 도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이런 건 지금 필요 없고 그냥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더 능숙하게 즉 엑셀 노가다를 안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제 가정하에 자 먼저 짧게 끝나는 엑셀 작업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엑셀 작업을 좀더 능숙하게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판다스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깊게 파시면 됩니다 다른 좋은 툴들도 물론 있겠으나 판다스라는 이 툴은 이미 그 지위가 너무 공고해졌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들은 정말 너무 마이너가 돼버렸어요 정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뭐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이거면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고해진 지위에는 뭐다 이유가 있겠죠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다루기가 무척이나 수월한데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 저는 아직 판다스에 대한 강의 시리즈를 계획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튜토리얼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여기다가 판다스 제가 구글에다가 판다스 뭐 튜토리얼이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여기가 p a n d a s pydata.org. 이게 pandas 공식 홈페이지인데 각종 튜토리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튜토리얼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제일 처음 거 들어가 볼게요. 네, 이분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아, 네, 뭐 pandas는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 for doing 데이터 분석, 뭐저저쩌고 나오고 뭘 하는 건데 나는 이런 세개 데이터셋을 갖고 뭘 이런 거 저런 걸 해볼 것이다. 해서 쭉 챕터 1부터 2, 3, 4까지 정말 이 코드를 하나하나 하나 따라하면서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Jupyter 그 노트북을 켜시고, 요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결과를 같이 있는 텍스트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문제 있죠 회사 일이든 학교 프로젝트든 간에 그런 실제 내가 관심 있고 내 삶에 지금 중요한 거 그거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막상 찾으려고 하면 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튜토리얼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으셔서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 그래서 엑셀표 작업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머신러닝에 이제 입문 하신 분들 그 중에서 혹시 나는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하신다면 저는 단연코이고잉님의 생활코딩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머신러닝 관련 시리즈를 올리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영어로 된 텍스트에 조금 자신 이 있으신 분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StatQuest,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Mathematical Monk, 그리고 Metacademy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각각은 매우 성격이 다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tQuest부터 요거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물론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보다는 역시나 저, 저도 뭐 유튜브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유튜브엔 진짜 없는 게 없죠 StatQuest 자 이분은 동영상을 정말 하나하나 토픽별로 잘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자스태 퀘스트에서 뭐, 뭘 찾아 볼까요 우리가 계속 한거뭐 있죠 뉴럴 네트워크 자 뉴럴 네트워크 파트 1 해서 18분 짜리 동영상입니다 굉장히 그 설명과 그리고 시각적 자료를 정말 아주 잘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등장하는 온갖 그 중요한 개념들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주 정말 명쾌하게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딩보다는 그 어떤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뉴럴레스 그 설명을 드리면서 곱셈하고 더셈에서 뭐가 이렇게 되고 걔를 나중에 훈련시킬 때는 거꾸로 어떻게 찾아가는 산에서부터 경사를 내려가는 뭐 온갖 이런 설명들 머신러닝 에서 쓰이는 온갖 그런 모델들 온갖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들으시라는 거는 아니고 내가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해서 써봤는데 그 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입니다. 혹시, 실은 이거를 더 먼저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딱 눌러보면요. 이런 인쇄판 양장본은 당연히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돈을 주고 사야 셔 되지만 이북 있죠? 그러니까 전자책은 그냥 공짜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라는 게 음 글쎄요 뭐 장단이 있겠지만 이건 제 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교과서만큼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각자료 청각자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장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왕도 정도에서 책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부터 보시면 머신러닝이 뭐고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이런 온갖 얘기들이 인트로덕션에 나오고요. 그리고 스테티스 컬러닝이 머신러닝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대체 뭘 추구하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건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리니어 리그레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형회기법입니다. 이런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투 승리, 유비가 이기냐 지냐 이렇게 클래시파이 해주는 거 우리가 풀었던 게 실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딥러닝 같은 그런 아주 c 시한 것들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토픽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스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반드시 건너셔야 하는 그런 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요정도로 설명하고 자그 다음은 Mathematical m o n k 얘도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영상을 안 올리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Mathematical m o n k 자이 사람인데 딱 보면 조금 올드패션 하긴 하죠 뭐다 영상이 막몇년전 9년 전막 10년이 다돼 가는데 그리고 요새는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 ML이라고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게 머신러닝 약자인데 이 사람도 스탯 퀘스트처럼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들을 도장깨기 하듯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분도 원리 위주긴 한데 조금 더 아카데믹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탯 퀘스트가 좀더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해주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어떤 그 수학적인 원리를 갖고 막 증명까지도 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메타 아카데미 얘는 뭐냐면 일종의 로드맵을 이렇게 쭉 제시해 주는 건데 저는 공부할 때 역시나 선행 과목이 뭔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배우면 또 어떤 후속 과목들의 선행 과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By Topic을 딱 누르시면 자. 엄청난 토픽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했던 그 제가 끝까지 결국 설명을 못해드렸던 그거 있죠 내가 지금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제일 가파른 방향이냐 요걸 찾는 거 그거를 Back Propagation 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공부를 하시다가 어? 이건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드시면 이걸 찾으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Back Propagation이 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요거를 딱 클릭해보면 자 왼쪽에 이렇게 쭉 뭐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쭉 뭐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보이세요 자 Back Propagation 이라는 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Feed Forward Neural Net 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라는 걸 알아야 되고 Chain Rule 이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Chain Rule 이라는 애는 또뭘 기초로 하고 있냐면 linear approximation 이라는 애와 partial derivative 라는 애와 matrix multiplication 이라는 애를 또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공부하려면 선행과번기 뭔지 얘를 알고 싶으면 선행이 뭔지 얘를 알고 싶은 선행이 뭔지가 이렇게 쭉다돼 있어서 대체 내가 지금 어디서 뭘 찾아야 되지 라는 이거를 그래도 꽤나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얘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들인데 서머리, 백프로파게이션은 뭐다 그리고 뭐다 뭐다 이렇게 있고 for resources라고 해서 여기에 가면 그 개념을 알려준다 라고 해서 자 무료는 뭐 이런 게 있고 어, 뭐 유료도 아마 있을 거예요네페이드는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공부해야 되는 시간도 심지어 같이 써 있고 그래서 벡터 이 전에 것들 dot product는 뭔지 이런 것도 얘만 딱 바꿔서 클릭을 하시면 그 토픽 하나하나들을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면 될것 같은데 너무 좀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이렇게또 갑자기 급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시리즈를 마무리할 때는 늘 어색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끝내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제 기술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중에 핵심 원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앞으로도 나는 이런 걸할 거야 혹은 나는 저런 걸할 거야 이런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그때 잘 찾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늘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